이드루 계정 사라짐? 왜 검색해도 안나오지? 그 존이드루님 맞으시죠? 네네 네. 채널이 없어진 것 같은데 뭔가요 맞아요 오늘 이런 이메일이 왔어요 채널 정지라네요 아 영정인 것 같은데 뭐 괜찮아요 반들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왜요 처음엔 강재미로 영상 하나 올리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폭발해서 계속 올리다가 이제는 좀 뇌절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제미래 커리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,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활동 안 하시고 접으시는 건가요? 네! 그럴 땐요! 아,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 싶고 한데 올려도 될까요? 뭐, 안 그래도 저도 이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지 생각도 했었는데 네, 그럼 올리세요. 괜찮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? 그런 거 없으신가요? 아! 그 방탄소년단 겁나 잘생겼다 레알 이상입니다